너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편해. 왜? 평생을 그 힘든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으로 다시 똑 떨어지면은 그게 또 이제 정서적으로 편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편해. 아,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을 정말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을 많이 접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소망들이 보통은 급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당장의 어떤 시험 성적, 어, 당장의 뭐 승진, 아니면은 당장의 어떤 연애, 결혼, 건강, 아니면 당장의 어떤 카드값, 뭐 돈,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들을 좀 못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은 좀잘안 듣기도 하죠. 잘안 듣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온전한 끌어당김과 창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 그냥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소망이 이루어지진 않아. 보통은 잘안 돼요. 그게 잘안 됩니다. 어쩌다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설사 된다고 한들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자 어떤 것이 선행이 돼야 하냐면 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감정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하든, 돈에 대한 소망을 하든, 사람에 대한 소망을 하든, 뭐 건강, 뭐 성공, 인기 등등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거라든 간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감정의 변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이야 사실. 내가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머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내면아이라고도 합니다. 내면아이 치유 내면아이 정화 무의식 정화 이렇게 표현들 하죠. 심층의식이 정화 이게 필요해.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은 설사 잘된 다음에도 어그러집니다. 왜 어그러지냐. 아, 이게 자꾸 이게 하다보니까 당일 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막 나오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미리 보기라고 생각해주세요. <웃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월수익 몇 천만원씩 벌면서 나름 그래도 직장인들 보다는 많은 수익을 벌면서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1년 이상 지속되지 않고 결국에 다시 이렇게 완전히 망했다고 했잖아요 어, 어떤 이유로든 망했다고 했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하고 막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완전 쫄딱이 망했습니다 근데 사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 내가 비트코인에서 망했구나 아니면 또 여기다 내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아,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라고 현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도 제 무의식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제 마음이 있었냐면 은 그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과 사랑을 누려도 되나? 이렇게 많은 이 우주의 축복과 사랑을 정말 누려도 되는 거야?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랑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데 어 이게 그 온전한 사랑을 평생 못 받았어 못 받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겪거나 남들한테 미움을 받거나 삶이 너무 힘들거나 그게 더 익숙하고 편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어 너무 삶이 잘 풀리는 것보다는 늘 힘든 게 힘든 게 익숙하고 너무 늘 힘드니까 사실 그게 힘들다는 생각도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삶이란 건 힘든 거야 원래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지옥 같아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내가 너무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기에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어, 내가 바라는 것처럼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선행을 베풀고 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나 자체가 더 많이 성장을 해서 능력도 더 많이 개발을 하고 몸 관리도 하고 얼굴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내가 더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어. 나는 그러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난 사랑받을 수 없어. 그 마음이 그냥 너무 익숙했던 거야. 그렇게 살았던 거야.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축복과 사랑이 주어질 때, 축복과 사랑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어떤 금전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나에게 오는 사랑이나 그런 것들이 축복이겠죠. 막 와. 그게 올 때, 겉으로 의식은 좋아해요. 의식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무의식이 굉장히, 어, 이래도 되나? 자꾸 그래.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되게 쉽잖아요. 그냥, 그냥 순간 이렇게 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니까. 무의식에서는, 어, 이거 내가 이렇게 누려도 돼? 되게 불편해 합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수업을 정말, 오프라인에서 제가 포뮬리들을 수천 명을 만났잖아요. 수천 명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어, 잘돼본 적이 없는 포뮬리들은 몰라. 근데, 잘 되기 시작한 포뮬리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느껴요. 아, 그전엔 몰랐는데 오히려, 자꾸 잘 되니까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 이 성공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내가 이걸 누려도 되나?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충카님? 아, 이게 가져보니까 놓치기 쉽지 않은데 이게 너무 좋은 만큼 불안해요. 올라가는 만큼 떨어질 때 아플까 봐 너무 무서워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져본 적 없을 땐 몰라. 가져보면 그때는 놓치기 싫은 거야. 그때부터 헉, 두려워. 어, 내가 이런 사랑 누리는 게 맞아? 이렇게 해도 돼? 할수 있어? 내가 이거 할수 있는 거야? 진짜로?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근데 그걸 정화해주지 않았잖아. 그러면은 그 마음에 잡아먹혀서 다시 삶이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망하면은 어떠냐면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럽니다. 망한 다음에 하는 말이 딱 그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어쩐지 너무 잘 되더라. 아, 이렇게 내가 망할 것 같았어. 언젠가는 망할 줄 알았어. 언젠가 는렇게안될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속으로는 약간 오히려 편해. 이상한데, 이게 변태 같은 거죠. 킹크예요 킹크. 실전적 변태수어. 너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도 오히려 편해. 왜? 평생을 그, 힘든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으로 다시 똑 떨어지면은 그게 또 이제 정서적으로 편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표현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을 안 겪으려면은 내면의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내면의 변화. 그래서 근데 그 변화는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포라크 채널을 계속 보시는 분들, 특히나 이 멤버십 방송을 볼 정도의 분들이라면은 방송을 그래도 좀뭐 편집 영상이든 뭐풀 영상이든 꾸준히 챙겨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왜? 제가 요즘에 맨날 뭐 합니까? 맨날 뭐 그냥 진짜로 여러분들의 귀에 막 딱지가 생길 정도로 피가 막날 정도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이 우주의 무한한 축복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죠 어, 올한 해는 제가 이 말만 여러분한테 어, 수십만 번, 수천만 번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무의식이 각인될 때까지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어, 마음에 올해 정말 1년 내내 해 갖고 요거 요거 한 문장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으로써 딱 받아들여지면은 그럼 여러분도 올한 해를 정말 정말 잘산 겁니다. 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어 근원적인 무의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 뭐 당장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라 이게 아니라 더 많은 축복과 사랑을 허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좀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더 많이 누려야 된다라고. 근데 단순하게 막 그냥 횟수만 많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사실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말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야 충카야 충카야, 너는 정말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한한 축복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너는 정말로 노력하지 않아도 성장하지 않아도 지금 모습 그대로도 혹은 지금 모습보다 더 나빠져도 너는 이 우주의 무한한 축복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근데 그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마음 깊은 데 들여다봐요. 그러면은 야 그게 말이 돼? <웃음> 어 중카야 그게 말이 되니? 너가 봐도 넌 지금 한심한데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의 어떤 저항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아니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만약에 그게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미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저항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본인의 마음을 인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지도 지금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럴 때는 조금 더내마음에 관심을 가져야겠죠